오늘1 5이1 0 5 0이1 0 5 0이 100,50이면 1 0 5 0이0이면 100,50이면 이이면 100,50이면 1 0요이1 0 0 1 0 0 먹고 이면1거면이이1에1 6 8 두 배네요? 와1 2 1일로 내려갔다 이 박스 안에 이게 20개가 들어있습니다이 20개 들어가 있는 게 쿠팡에 들어가시면 이 5만원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저희 한국농수산TV에서는 지금 요거 두 박스면은 10만원이잖아요 그죠? 그렇습니다 거기에 투 플러스 원 가격으로 네. 지금 이벤트를 행하고 있으니까 당 시작한 지는 한 10여 년 넘습니다 아 10년 넘는구나 네. 보통 150, 60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 수, 네, 수치가. 예, 네. 수치가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회식이 있을 때는 좀 이렇게 한잔씩 먹게 되잖아요 네네.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안 먹고 그래도 이상의 당이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. 그런데 이 당화수를 딱먹으니까 30, 40이 딱 줄어들어 버더라고요. 110, 120 나오더라고요. 하루에 몇잔 드시는 거요 보통 내가 좀 많이 먹어요. 3개, 4개 먹고 500mL, 3개, 4개 어, 일어나서 일단은 양치질하고 먹어요. 네. 예. 점심 먹고 먹고 저녁에 또 자기 전에한병 먹고 자오지간 그냥 수시로 먹어요. 영양제. 그럼 물은잘안드시겠네 물은 아, 다른 물은 안 먹고 요것만 먹어요. 아. 좋지요. 지난 날에는 어 판소리를 하루 종일 하다 보면 목도 많이 쟁겼어요 쟁기고 그냥 너무 피로가 왔거든요 이 당아수 물 먹은 뒤로는 목도 안 쟁기고 피로가 없어요 요즘에는 당아수 물 먹은 데는 막 골고루 먹어요, 건고루막먹어막 음. 먹어도 어, 당이 확 올라가지도 않고 여기 어, 올라가네요 아, 84? 84. 네 하루하루 가르시는 거죠, 지금? 네 아, 아 하나를 다 드셨네요? 네168 사과를 드시고 이제 한 30분 지났는데 168에 나왔습니다 168 84에서 168 거진 두배네요 이제 당하수를 마시고 한 시간 후에 어떻게 변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, 물맛이, 이제는 난 맛있다고, 맛있다고 이 생각을 해요. 쌉쌉하니, 이런 이름 물하고 틀려요. 와 121으로 네. 내려갔다. 아 40분 됐는데? 40분 정도 됐는데. 예, 예. 121이 나왔습니다. 121. 이거는 거짓말 한거 없지요. 이거 어. 기계니까. 예. 당이 있는 분들은 그 이제 약을 좀 강하게 병원에서 지어줬잖아요. 전에는 네네네. 이거 당화수 안 먹을 때는. 근데 당화수 물만큼 한 3, 40이 줄어드니까 약을 좀 약하게 해주세요. 이제 이래 어. 이래거든요.